괜찮네요 이게 아...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시트 포지션을 정형외과 의사가 들어가서 만들어요 아 의사가요? 네 정형외과 어... 의사 같이 이그 척추의 구조화 해가지고 만들어서 네. 확실히 운전하시다보면 훨씬 더 편해지실 거예요 음. 혹시 뭐 크루즈 기능 막 그런 것도 있나요? 네 그럼요 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위해서 네. 반절 중형 모드까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럼 크루즈 컨트롤 설정 하잖아요 네. 그럼 앞차간 거리까지 제가다 알아서 조절을 합니다 버튼인데 네. 음, 맨반대로이 이 내비게이션은 네. 구글 사이트에서 맵을 공유해서 받는 거고요. 네. 실시간 도로교통정보에서 소식을 받고 있고요. 어. 그리고 카카오 내비를 이게 불편하시면 카카오 내비를 핸드폰 연동해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어. 음,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네. 어, 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무상을 하고 있고요. 아잘 어, 나가네요. 네 디젤인데도 음... 네. 출력이나 그런 거다긴 전혀 부족하지 않네요. 네. 터보 엔진인가요? 네 트윈터보. 트윈터보라서. 아, 밝은 밟은... 밝은 밟은 레로 그냥 잘 나가는 음... 거 같아요. 그러니까 2 0 0 0 cc인데도 전혀 부족하지 않죠?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게네 그렇게 말씀하신지 알겠네요. 근데 디젤 치고 상당히 조용한 편이고요. 네소리도 어, 진짜 네, 얘기하시고. 디젤이든 가솔린은좀 많이 잘나가는 편입니다. 오토홀드가 좀 걸려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토홀드는 뭐냐면 이제 운전하시다가 빨간불이 돼서 이제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가 0이 되잖아요. 네. <웃음> 그러면은 언덕이든 내리막이든 네. 브레이크를 안 밟고 계셔도 밀리지가 않습니다. 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출발할 때 엑셀만 밟아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다음 시등에서 멈춰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여기서 멈췄을 때 속도가 0이 된 다음에 이렇게 발을 떼세요. 오, 그럼 가면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엑셀만 가볍게 밟아주시면 되세요. 앞에 헤드 디스플레이잘 보이세요? 네. 유리에? 네. 속도는 거잘 보이시죠? 네. 음? 그건 운전자에서 음. 잘안 보여요. 그건 운전자만 보입니다. 잘평폭 <웃음> 네. 어... 어, 이거 조금 나오네. 티가 나네요. 조금. 맞죠? 네. 저가운데횡핸보 모드 위쪽으로. 네. 그래, 네. 네. 네비게이션 방향 설정을. 네비게이션 목적지에 설정하면요. 네. 이 헤드 디스플레이에서 방향이 나와요. 어, 저기네. 네. 아,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수박 같은 거 걸면은 막불러다니잖아요 아, 예. 이런 것도 걸수 있어요 음, 근데 이렇게 펼쳐가지고 한막에 나가서 여기다 걸수 있고 여기다낄 수도 있고요 아. 지금 이제 이 시트를 폴딩 해야지만 네. 이거 올려서 한다 쓰시면 돼요 아, 요즘은 스페어 타이어는 따로 없나 고요 아, 스페어 타이어는 아. 이 밑에 근데 보통 다른 브랜드가 스페타가 안들어가요 여기 스페어타가 꼭들어가니 어, 어. 포전 에어컨 형식이에요 음. 네, 잠시만요 음. 에어컨 조절이 이 필러에도 있고 이 무릎 쪽에도 있고 음. 네, 양쪽으로그 다음에 그 양쪽 열선 시트 음. 다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파나리오 썰루프가 깊게까지 있으니까 뒤에 답답함을 전혀 못내껴야 어, 이게 보이시면 음. 파나리오 썰루프가 쭉열려요 그래서 이그 파나리오 썰루프도 네. 한국 소비자원에서 핫도 판정받으면 볼 네. 밖에 없을겁니다 아. 왜냐면 이 전복시 썰루프 뭐, 유리가 깨지겠죠. 가장 깨지는데 26 26번 그러니까 유리에 필름에 유리를 덧대가지고 훨씬 나아있네요 아아... 네... 뭐 애드로그를 죽이게 되면 아이들도 어. 아니다 3년식 때 펼치면은 이 공간이 거의 안 돼. 어, 거막이저구요 음. 라면은, 물감 같은 거. 여기 저 보리도 있어가지고. 그 마트에서 보어 보리도 있어. 보리이 있어. 어 보리도 있어. 어 보리도 있어. 보리도 있어. 보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넓진 않네요. 이게. 저희 이거 두 개를 생각하시면은 골프백이 네. 이렇게는 안 들어가요. 네. 약간 비각 약간 대각을 네. 이렇게 여까지 열려요. 시려면이어 앞으로 하이 아, 네. 상당히 네. 열려요. 이게 분이 상당히 길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이렇게 열린 건 아닌데. 이건 역시 그러면... 열수 있네. 아, 아... 아 어쩐지 있는 것 같은데. <웃음> 안 되더라고요. 다시 닫을 때는 손으로 닫아주시면 아, 돼요. 손을... 그리고 여기에 에어컨 소풍구가 나오기 때문에 여름에는 에어컨 뜨시면 음료수 같은 것도 물 같은 거 넣으면 시원해져요. 아, 이게? 그쪽에 에어컨 바람이 나와요. 그거를 에어컨 바람을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 냉장고는 아닌 거죠? 냉장고는 아니고요. 근데 에어컨 바람 차갑다 보니까 네. 조금 시원하게 먹을 수 있죠.